하이고 반갑습니다. 투급 올리는 법, 중급편에 들어가보도록 하죠. 어 중급은요, 우리 장비 작업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투급 올리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장비는 하나 떼서 영상을 따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자, 장비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 장비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5강은 되어 있는데, 3각선까지 되어 있다. 그죠? 자, 연속 강을 눌러보면, 은 5각에 5강까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5강, 5각부터 진행해야 한다. 뭐 필요합니까? 강화석이 필요하겠고 각성석이 필요합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이 얻어내는가. 요 얘기를 이제 내가 해 줘야 되는 거겠지. 자, 일단 이거 봐봐 봐. 5강 5각 할 때마다 다이아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좋다는 건 다들 아는데 그 재화를 얻어내는 게 한정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어요. 이거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거. 중급 꿀팁. 뭐고수들은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드작입니다. 자, 골드작이란 무엇이냐. 장비 뽑기에 가가지고, 어, 이제 연속 뽑기 옵션 보면은, 뭐, 옵션 설정을 좀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C, U, C, R, S, R 이자석들은 나오면 다때리 부사라. 어, 바로 부숩니다. 이거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호박일수도 쓰고, 골드도 써라. 이때 골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어, 제한 없음 적용. 자, 연속 뽑기 출발. 고! 파카닥 하면 쏘 차차차, 뭐차세차 보사보고 안정호 남부수고나호남 가방에 담고 막지안을 사거든. 옛날에 이거 이 손으로 터치했던 적도 있다 우리. 자 결과창 한번 살짝 구경해 볼까요? 들어가 보면 계속 지금 제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우리 처음에 이제 강화할 수 있었던 강화석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구나 지금 3만 9 0개 했대. 이거 모자라 적도 있어 나도. 이게 없어 가지고 강화 못하는 게 있다니까 진짜. 이렇게 골드로 얼마든지 얻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안 뜨고 있는데 각성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각성석도 계속 드랍 되거든요. 사성 얻어도 뭐 오성으로 올리면 되네. 승급하면 되니까. 이때는 오늘따라 SSR도 뜹니다. 어, 뜨면은 하여튼 각성석이 얻어진다. 그럼 각성석으로 5강, 5각성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본체가 되는 템들도 막 이렇게 나온다. 상당히 잘 나오죠, 지금. 개꿀 아니야, 진짜 이거? 개꿀은 뭐 아, 드디어 떴네요. SSR 각성석까지. 그다음에 또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망치라든지 모루라든지. 어, 요 얘기도 조금 있다 갈 텐데. 인마들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골드작 정말 아무리 강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럼 골드 작업 어디 가서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어디서 구냐면 솔가리스 요새에서 골드전쟁에서 구한다 자. 복귀하신 분들은 야 우리 옛날에 책막 파밍해가지고 이책 팔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지, 그랬었지. 그러나 골드 던전이라는 골드 특화 던전을 굉장히 설계를 잘했습니다. 넷마블이. 골드는 무조건 여기서 한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보물상자 나오는데 이거 인벤에 들어오면 이거 쫙 팔면 골드가 들어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하루 종일 막 돌리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골드 작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면 자동 방법 있죠. 이 톱니 눌러가지고 제한 없음 해놓고 행동력 회복 물약 써라 체크해놓고 확인하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채도 두들리면서 골드를 얻어내고 있다 이거죠. 어쨌거 뭐 이제 팀 짜놓은 거 보면 골든 매일 돌자 해놓은 팀이제 이런 팀, 약간 전채기 센팀 이런 애들이 빨빨 돌어서 빨빨 돌아서 하루에 돈을 많이 캐냅니다. 자, 근데 어한 가지 안타, 안타까운 점은 행동력 회복 물약 핵물이 많아야 되겠네. 핵물만 많으면 진짜 돈을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는데 핵물이또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좀 쌌으면 좋겠어 이게 48이나 들어간다는 게좀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요걸 반값에 할인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 일요일 이요일에는 골드전전을 하루 종일 돌려야 된다 이거 반값이다 이날안 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어, 쌉 고인물들 막 개수 1200만 넘는 우리 어피케이 동생들 일제. 그 정도인데도 계속합니다 골드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강 오각성 다 했어 다 했어 라고 말하기 좀힘들어 나도 다 못했거든요 뭐, 그 캐릭터들도 다 해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이거 나중에 고수편에서 제가 한번 다룰 텐데 지금 중급분들은 그냥 아 그런게 있구나 하고 듣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런 알작을 해가지고요 옵션작을 합니다 아 여기까지 들어가지마 이거는 고급편에서 옵니다 어?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어, 오강 오각성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주캐들은 드디어 장비 각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더원 형님 한번 자랑 한번 살짝 하자면 투급이 무려 68,549입니다 <웃음> 우리 형 혼자 어, 68,000이 넘는다 에스카노르 형님 전용 장비로 아예 각인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각인이라는게 저 같은 경우는 에스카이님 같은 경우 맹철도 있고 생철도 있고 둘다다 다 있습니다 각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멀리한테 가서 각인 요구 터치 자 어떤 장비를 어떤 영웅 전용으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케인 할아버지 전용으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인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주력 캐릭터들부터 아니면 서브 캐릭터들 그리고 인연 캐릭터들까지 다각인해 나가셔라 그럼 투급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인 하려면 뭐 필요합니까 각성석 필요하고 각. 인석 필요죠. 하 중요한 재화입니다. 각인석. 자, 각성석 어떻게 얻습니까? 아까 우리 각성석 열심히 막 얻었제 골드작도 하고 뭐 이벤트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각성석을 어 여기 가지고 유 각성석으로 상위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자크닥 만들어 놓으면 이거 이제 각인할 때 쓰인다. 그다음에 각 인석이 필요했는데 각인석은 어디서 얻느냐? 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수련꿀. 그러니까 보통은요 이벤트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벤트 그럴 때 많이 얻으세요. 진짜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럴 때. 근데 그걸 이벤트성이나. 일회성 말고 꾸준히 파밍할 수 있는 곳이 수련굴이나 대난투 상점이나 쌈축제 상점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수련굴 한번 봅시다. 수련굴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좀 좋아진 게 뭐냐면 5성 클리어하면 이렇게 소탕이 됩니다. 와 망치까지 드랍이 되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다 5성 클리어 다 해놨지. 5성 클리어 안 되면 그냥 붙어서라도 파밍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모루도 나왔단 말이야. 자또 하나 해볼게요. 자그다 자와 각성석의 망치 세 개라 와 너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확장 보상 확장 보상도 이렇게 받게 되니까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수련꾼은자 그래서 이게 황금 호박이 되면 요거는 이제 소탕이 안 되죠. 이거뭐 근데 패스 캐들로 해놓으면 어트로 깨집니다 어트로 자, 자 이렇게 이제 저거 알아서 자 깨놨단 말이야. 그러면 재화가와 각인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귀찮지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란 말이야. 막 깔치지 않아. 각인해갖고 때리보면 진짜 느낌이 달라요. 알지? 아, 그 맛은 정말 뿌듯하기 때문에 맛있게 해나가지고또 각인성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대난투. 대난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난투가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인백에서 그냥 보상받거든요5 0이 안으로 들어가고 뭐 맨날 1위도 막 하고겠지만 거기랑 큰 차이가 안 나고 큰 스트레스 안 받고 그 정도의 어떤 적정선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할수 있는 적정선에서 보상을 받으셔라 인백이 2,500개인데 50위 안에 들어도 2,600개거든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꿀 지역이야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이 정도면 어쨌든 좀 널널하더라도 꼬박꼬박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거기서 받은 제화들로뭘살수 있습니까 고그 옆에 있는 상점에서 각 인석, 망치라든지 모루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PVP 열심히 합니까? PVP, PVP 재밌기도 하고지. 재밌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PVP로 얻는 싸움 축지 코인 어 얻죠 이 코인, 이 코인으로 각인석 같은 것을 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각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각인까지다 했다. 각인 전에 사실 이걸 이걸 먼저 해도 되고 뭐 모르겠다 우리는 순서는 뭐한 번에 다 해보니까. 자기 재화되는 대로 먼저 차근차근 할텐데 어쨌든 가기는 했다 또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옷변이 중요하겠죠 자 이런 옵션을 이렇게 빵빵하게 맞춰주는 거 색깔 예쁘지? 어, 이제 보고 있으면 흐뭇해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재미다. 성장에 재미를 느껴야 투급이 올라갑니다. 제일 꿀팁인 것 같아요. 성장에 재미를 느끼면 올라가는 게 투급이야. 이걸 귀찮다, 숙제로 생각해보면 안 올라가요, 투급이. 어,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이야. 진짜 재밌대, 이 색깔 맞추면. 자, 이 옵션을 맞춰가는 작업이 무엇인가 하니, 자, 옵션 안 맞춰진 놈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아 옵션 지저분하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요런 자석들을 연속 변경 딱 눌러놓고 생명력으로 맞추고 싶단 말이야. 아, 아, 뭘로 맞추는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제일 윗라인, 윗라인은 뭘로 맞추는 주로? 변격력 중간 라인은 방어력, 아랫라인은 생명력으로 맞춘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외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맞춰보자고 연속 변경해가지고 뭐 생명력 한 2% 정도만 맞춰라. 니는 내가 쓸템은 아니니까. 일단 지금 쓸템은 아니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쓰는 건내 주력 캐릭터면 모르고 얼마나 맞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부자인가에 따라 달라. 이 형은 좀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한, 한 2.7 이상 될 때까지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이렇게 갈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항상 그렇게 다, 다들 부자는 아닐 테니까 한, 한 2.4 정도? 이렇게 이제 내가 쓸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네가 그냥 끼고만 있어도 된다. 이러면 막생명1 이상만 돼도 좋다. 막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일단 아니, 나는 그런 아예 이는 돼야지. 그래도 이정도를 맞춰라. 해가지고 연속 변경 차크닥 하면 구르르륵 다시 자 하나 떴다 그지 하나 2점 1 했고 하나 또 2점 1 했고 자 이왕 좀잘떠 봐봐 이래서 3뜨고 막이는데2 1 오늘 아 오늘 좀잘안 뜨네 이것도 하나의 뽑기야 옵션 뽑기라고 보면 돼 뽑기 봐. 뽑 맞나 3 기분 좋대 이런 거 뜨면. 자, 모루 120개 썼고요. 자, 요렇게 이제 옵션 변경을 해나가야되겠죠 그래서 공방생을 맞춰 주고 주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더 높은 수치를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기본 능력치 있죠. 옛날에는 요거 바꾸기가 참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 이것도 연속 변경을 가능합니다. 모루로도 가능하고. 야, 한 그래도 야, 5000은 돼야 되지 않겠어? 자, 5000 이상 될 때까지 변경하고. 이것도 모루로 가능하다는 거. 옛날에는 이거 막 다이아 써 가지고 했거든. 진짜 삽고인콘텐츠에서이 부분이. 다이아로 찍어 눌렀다고, 이거를. 나도 여기다 다이아 많이 써봤어. 근데 지금 봐봐, 모르 50개로 5117짜리를 만들었어. 요이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옷변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최강 영웅들은 어떻게 해야 되노? 자, 스카디가 이따 치자. 이게 이제 본인 줄이키래. 지금 안멜이야. 이게 만약에 안멜이야. 그러면 이 정도도 만족을 못해요. 2.9, 2.8도 이제. 그럼 2.8에다가 망치 한번 써볼게요. 자, 망치로. 요 조금 남은 데다가 이제 착 물을 부어주는 거야. 이거는 랜덤이 아니라 부어준다고 생각해야 돼. 조금 남은 이제 거기다가 한번 더 부어줘. 줄게. 떨어지진 않는다, 이거지, 망치는. 무조건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꽉찬 거에다가 더 물을 부어주는 느낌이죠. 3%로 착 부어가 3% 만들어 보는 거야. 대성공 뜨면 한 2.7인데 갑자기 3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잘안 뜨긴 하지만, 이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금색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영웅들은 망치 써가지고 15로 꽉꽉 채워봐야 돼. 아, 15라고 말한 거는 지금, 자, 형 안멜이거든. 어, 여에 이제 15인 거지, 15. 3515, 그지? 15, 15, 15, 15, 15, 15, 15, 15를 만드는 게 아주 또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갑자기 너무, 너무 부담을 줬나 내가? 이제 부담을 갖지 말고 이렇게다 키우면 그래. 형 정도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커 나가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씬 뭐고? 오르와 망치 그럼 어디서 얻냐 이거잖아. 어, 일단 골드작, 아까 말한 골드작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싸움축제 상점에서 아까 사는 거 봤지? 거기 들어있대. 대난투 상점에도 들어있고. 수련굴에서도 얻을 수 있지? 그 다음 또뭐 있냐면 매주 이제 기사단 보스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자, 요거, 요거. 기사단 보스전. 자, 일마들 잡으면 여기에 또다 들어있어. 모루라든지 하여튼 좋은 제화들다 들어있거든 이것도 열심히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기사단 상점 가가지고도 자 상점에서도 모리팔재 모루 같은 거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사나갈 수가 있,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비에 대한 모든 것 해봤는데 사실 모든 것이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쌉고인물 컨텐츠도 있거든 그거는 또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진짜 빡빡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뻐졌구나 볼 <목소리도> 만큼.